대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미분양은 증가하고 재개발은 미친듯이 되는 가운데 다시 미친듯이 전화 오는 상황 또 미치겠습니다. 아 영상 좀 보면 아 될까요? 여기 상담소 아닙니다. 그래서 재개발 정보 간단하게 실시간 방송 한번 할 테니 잘 듣고 영상 보고 참고하세요. 근데 족구도 하러 가야 되고 실시간 채팅은 기본 50분 이상 영상을 본 분들만 채팅할 수 있게끔 설정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영상 보시고 물어 셔야 이해가 됩니다 크크. 그렇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조만간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까지 살짝 조만간 실시간 예약 설정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하시고 실시간 영상 끝나면 알람 해제 하세요 새벽에도 영상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